むっちゃけ! <ス>お レインジョー! <音声><音声><音声> 나, 나, 나, 나. 안녕 안녕 안녕 비 오는 날에는 흔히 파전을 생각하지 우리 집에 파전 파 없어 그럼 파김치전 <웃음> 사실 첫 번째는 좀 망한 거 같아 <웃음> 어머 뜯어먹는 것도 만만치 않구만 기래 언제나 신나는 소리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내 너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리다 아우 좋아 너무 커음와와 응? 너무 맛있어 진심 진심 짠! 아 어,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는 파김치 안 씻고 그냥 밀가루만 들어간 거 음. 들어가면서부터 맛있어 <웃음> 이게 타가지고 와 실패했다 비주얼 대박 폭망 맛은 대박 <웃음> 너무 맛있어 <웃음> 이거는 계란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있고 양념이 빠졌으니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하지만 그 파김치 고유의 그꼬꼼한 맛이 이렇게 입에 확 올라오면서 그냥 감칠맛이 확 도는 반면에 거기에 매콤함 풍부한 양념의이 판타스틱한 이 보라이어티한 맛이랑 아 판타스틱 보라이어티 아이고 웃겨 아주 버라이어티한 맛이 온 입안에서 감도는데 한입딱 씹는 순간 <웃음> 그냥 맛있어. <웃음> 이거는 가위로 파를 쫑쫑 잘라서 해산물 바바박 넣고 그 밀가루 반죽에 다 비빈 다음에 <웃음> 와 이건 또 다른 맛이네. 응? 음? 어? 뭐? 해월 파전이랑 전혀 다르고, 검사금 파김치의 깊은 맛과 해산물의 그런 특유의 그 바다의 향이 섞여서, 그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듭니다. 와, 침이 그냥 막 흐르네, 얘기하는 대로. 와. 음, 음. 쉽게 하는 방법. 파김치에다가 밀가루 붓고, 그리고 이, 그냥, 다 귀찮다, 이런 분들은, 모든 해산물 그냥 얼어있는 거 넣고, 쉐키쉐키 쳐서요. 그러면, 알아서 물이 생길 거야. 그냥 구워 먹어. 그게 깔끔할 거 같아. <웃음> 그럼 나는 오늘도, 짬파파워! <웃음>